네,皆さん,こんにちは. 자, 여기서는 일본어 3, 그렇죠? 7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에이, 자, 아, 오늘부터 어, 3과 내용 들어갑니다. 3과 내용이에요. 어, 교재는 어, 30, 34페이지, 네, 에, 3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은 자, 오늘은 36페이지. はい, 3 6ペー지ですはい 36쪽.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소다 연법이라고 나와 있죠? 소다 연법. 음. 네, 에, 이거. 소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전문의 소다하고, 어, 추측, 양태의 소다라고 나와있죠. 응. 어, 전문이라는 말은, 뭐,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남에게 전달하는 표현이고, 어, 추측이라는 것은, 응. 뭐뭐인 것 같다라고 나와있죠. 뭐뭐인 것 같다라든지, 뭐뭐일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비슷한데요. 어, 뜻이 많이 다르죠. 어, 근데 아~ 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다른지 응~ 음, 어~ 먼저 어~ 전문의 소다 아~ 어, 그니까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표현을 어~ 말하고 어, 설명하고요 어~ 다음에는 음~ 추측한테 소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아이, 자 에~ 소다 아~ 인데 에~ 이런 겁니다. 자 먼저 한국어로 생각해 봅시다. 에~ 여기 와타시가 있고요 아~ 이~ 다나카산가 이마스 아~ 이~ 자또스즈키산모임마스 아~ 이~ 에, 가 아, 다나카 상한테 몇 살입니까?" 물어봤어요. 음, 다나카 상은 어, 난 스물다섯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을 어, 스즈키 상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음, 그럼 뭐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나카 씨는 스물다섯 살, 25살, 어, 스물다섯 살입니다. 라고 했죠. 다나카 상, 응, 음, 근데...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죠. 다나카 씨는 25살입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다나카 씨는 물 음, 25살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어. 그러니까 다나카 상 사실은 25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전달할 때는 25살입니다라고는 하지 않죠. 25살이다. 25, 그렇죠? 그거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니다는 전중한 표현이죠. 전중한 표현을 빼고 뺀 거를 여기에 넣고 어 전달하는 거죠. 음,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음, 자,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어. 똑같은 상황입니다. 에, 자, 몇 살입니까? 낭사이데스카 물어봤는데, 다나카상은 2 5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음, 자,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역시 이것도 다나카 んは 25세です.そうです.라고는 하지는 않겠죠? 음, 다나카 상이 아무리 이렇게 말했다, 25세です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 바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어, 어떻게 됩니까? 음. 이렇게 돼요. 다나카 상은2 5살이다そうです 응. 음, 그러니까 결국은 데스죠 어 데스 라는 건 입니다 라는 거죠 입니다 라는 것에서 에, 전중한 표현 빼고 이다 죠 빼면은 이다 스물다섯 살이다 그렇죠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전중한 표현 음, 빼는 거예요 음 자. 에, 이거를, 그러니까 전달할 때는, 뭐뭐입니다라고 합니다. 뭐뭐합니다라고 합니다라고 하진 않죠? 음. 자, 그렇게 일본어도, 어, 전주한 표현, 음, 그거를 빼야 돼요. 어, 근데, 뺀 거를 우리가 어, 보통째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면칭은 몰라도 되는데, 막 뭐, 하여튼, 어, 계속, 음, 지금까지는 일본어 시간에서는, 음, 뭐, 뭐, 입니다, 합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이 보통째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음, 근데, 전중한 표현에서 보통째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음. 자, 한국어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음 입니다. 응, 음, 그죠? 자, 여기서, 어, 존중한 부분 빼고, 어, 기능만, 음, 기, 그, 말하고자 하는 기능만 전달하려면은, 이다가 되죠. 음.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간다. 라든지, 가다죠. 음. 갔습니다는, 음. 갔습니다는, 뭐 음. 여기서, 어, 존중한 표현 빼면, 갔다. 그죠? 음. 자, 일본어도, 이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입니다가 데스죠. 이다가 아까 말했듯이 다예요. 학생です 하면 학생입니다죠. 학생다 하면 학생이다가 되는 겁니다. 갑니다. 이키마스죠. 그럼 간다 하면은 이크예요. 이크 그냥 기본형. 갔습니다. 이키마시 음. 그렇죠? 자, 갔다. 음. 이거는 음, 있다. 이렇게 됩니다. 렇죠 어, 이 끄는 그냥 기본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어, 과거의 뜻을 가진 것은 타형이라고 우리가 어 말하는 겁니다. 타형. 그러니까 어, 과거의 경우 어, 타형으로 바꿔 줘야 아, 어, 존중한 부분 빼고 어,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생각해 봅시다. は今日何をします か? 음, 오늘 뭐할 겁니까? 음, 그러면 다나카 씨 家で勉強します。 이렇게 얘て했うんじゃあこれ鈴木さん한테 전달할게요。はい。田中さんは今日家で勉強しますそうです。 이상하죠?うん。じゃあ、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します部分を 보통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田中さんは今日家で勉強するそうです。うん。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昨日何をしましたかお前、何をすみか友達とソめで遊びました。あカタカナソめうん。じゃ、あこれを鈴木さんってんだらけよ。 어떻게 됩니까 田中さんは昨日友達とソめで遊びました。そうです。いざまじゃ。あ、じゃ、あったった 합니다 ろ 하는 거니까 이 동사르 아손다. 타형으로 바꾸면 돼. 에다가 소우데스 붙 아선다,そうです. 타형이 과거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음, 아이, 자, 오케이, 똑같은 건데, 음, 자, 이런 거, 실질 상황, 실제 상황, 제 죄죠? 어, 사쿠마상. 일본어 선생님, 음, 여러분이 있, 있어요, 학생이에요, 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の家は平んでです. 그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전달하는 거야. 우리 일본어 선생님 집은 해운대라고 합니다. 음, 응, 그렇죠? 그럼 면 사쿠마 산의 응. 이에 와 해운대다 소데스죠? 해운대다 소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음, 똑같은 상황. 제가 아, 수업시간에 '겨우와 이에 映画を見ます 음, 응,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 오늘 뭐 일본어 선생님은 집에서 영화를 어 본다고 어 하, 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 아, 그 전달하는 거죠? 사쿠마상は今日は家で映画を 見るそうです. 그렇죠? 본다고 볼 거라고 합니다. 응. 私は神戸出身です神戸あ니까大阪のっにいの都市ですうんじゃ 전달 ははこえよはい佐久間さんは神戸出身だそうです名さがおめんだあるぶちめんてのこえうん昨日は図書館で勉強しましたはい佐久間さんは昨日図書館で 그렇죠? 공부 했다고 공부減った。 합니다. ハミダジョコンブヘッタうんうす 勉強したそうです。うん。はい、私は姉と妹がいます。ああ、いるの先生。女は同、女同生ってようん姉と妹がいたご判だ。いた。いるそうです。ちょうん。よっけばらめんでび。はい、じゃあスオプシがね、割ったんですよ。隣の人に質問しましょう。うん。これプリント内容はこう沿頓でおいています。はい、側人 한때 질문 합시다, 음, 그죠 이런 것 음,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몇 살입니까? 일본어로 물어보세요. 난 사이 데스 음, 아이 오늘 무엇을 할 겁니까? 今日 나니오 시마스카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말즈 나니오 시마시카 집이 어딥니까? 이에와 도코 데스까? 어제 몇 시에 집에 돌아갔습니까 昨日何時に家に帰りましたか자 이거를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전보, 얻은 전보를 저에게 전달한다 그런 음, 활동했어요 그럼 そうです 여기는 있 そうです를 써야 되는 거죠 ?はい.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김상화 예를 들어 23살이다 そうです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렇죠 어, 자, 아, 今日, 김んは 음, 뭐, 자, 뭘로 할까요?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럼,遊びに行くそうです.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고,週末何をしましたか? 김んは家で寝たそうです 집에서 ち다고 합니다.家はどこですか? 뭐 예를 들어 연도 다そうです。 연도 다そうです。 영호돈 다そうです。 이렇게 말하면 되죠 昨日何時に家に帰りましたかうん。さんは昨日 어、5時に家に帰ったそうです。でしょあ、 그렇죠? 어、 이야기니까 다 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이. 자, 아, 수업 시간에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어、 그니까 중요한 거는 어 그렇죠. 정중한 부분은 빼는 겁니다. 어 시마스 시마시다 그런 거를 존 어, 정중한 부분 빼고 기본형 어 다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자 이게 에 그렇죠. 어 뭡니까? 어 전문 음 두릉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다 표현입니다. 음. 자두 번째 시간에는. 음 이겁니다 음, 36쪽 산주 음, 로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추측 양태 소다라는 거를 했어요. 음. 자, 소다 라는 걸 했어요 음자소 다소 다소 대수는 음, 조금 어, 아까 그 전달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접속 방법이 아이 에자 먼저 접속 방법 부터 말할 말할게요 아이 동사 인경 에는 마스 형 에다가 연결합니다 음 예를 들어,雨が降る. 음, 뭡니까? 비가 오다죠. 비가 오다. 음, 자, 흐르. 흐르 마우스 형 뭡니까? 降리죠 雨が降りそうです. 음, 음,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 만약에요. 雨が 흐르. Soです. 이렇게 기본형하고 연결하죠? 하면은 어떻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아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雨が降るそうです 하면은 비가 어, 온다고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합니다하고 비가 얼것 같습니다하고는 다르죠. 어. 雨が降りそうです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잠문 어, 어, 박을 밖을 보니까 뭐 그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음, 아, 꼭 비가 올것 같다. 그럴 때 쓰는 거고 아메가 어, 흐르소오데스 하면은 그냥 TV에서 들었다. 아, 그걸 전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죠. 르하골이. 한 글자 차이지만은 의미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이. 자, 이형 용사가올 때는 이를 떼고 어, 소오데스 붙이면 됩니다. 아, 이건 가로가 있지만 뭐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이,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 소오, 데스. 그렇죠? 오이시, 소오, 데스 하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아,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역시 이것도 오이시, 소오, 데스 하면 맛있다고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음. 아이, 나 형용사는 다로 떼면 됩니다. 아이, 마지메다, 성실하다. 마지막です. 성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잘은 모르지만 은 음,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성실할 것 같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것도 역시 마지막です. 기본형 그대로 하면 은 그렇죠. 어, 성실하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표현. 명사에는 안 붙습니다. 어, 어, 어. 어, 문법상 이거는 안 붙으니까 이런 소어대쓰면 예를 들어 한국이 한국 어떤 사람 보고요 한국 사람 일극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도 연결 안됩니다 어. 아이 자 어, 이거는 프린터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아 어, 뒤에 사람 뭐라고 하게 아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하겠죠 음. 이때 소어대쓰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落ちる. 그러면, 마수형 연결을 하니까, 落ちそうです아落ちそうですよ 뭔지 모르겠지만, 落ちそうです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はい. 자, 이건 아까 했죠. 응. 비가 오다. 雨が降る. 응. 자, 아, 비가 올것 같다요. 응雨が降りそうです。 응. 자, 이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아, 죽을 것 같습니다.死ぬ。 응 죽다.死ぬ。死ぬ。 じゃあ死にそうですこの人は死にそうですじゃあこの赤ちゃんあがやうんうるこかっちょあじんあぬろっちまうるくかちょうるだが泣くこれも泣きそうですうんじゃあいごんとっかちょうん落ちるうんあとろじるかこかったよ落ちそうです 니모츠 짐, <지금>, 니모츠가 오지そうです. 자 이거는 향연사 들어갑니다. 아 맛있겠다, 음. 맛있다, 오이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시 소데스. 음. 일본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음, 아오이시소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오이시소 하면 맛있겠다, 어, 맛있을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이 음. 학생. 음. 잠이 오는 것 같죠? 어. 이 잠오다 졸리다. 어. 자, 眠そですこの学生は眠そう です. この人は忙しい 바쁘다. 바쁠 같죠? 바쁜 것 같습니다. 忙しそう です. 이면 됩니다. この人は다 한가하다. 暇そうです 자,この人は頭がいい,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어.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어. 이거는 이는 원칙대로 하면은 이소です 어 하면 되죠. 어.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頭が良さそうです. 응. 이거는 뭐 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좋다의 뜻을 가진 이는 좋을 것 같다 할 때는良さそう. 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 없다라는 말이죠. 나이 어, 어. 이것도 나사소데스 하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거 두 개만 예외가 됩니다. 아이. 마 아, 수업 시간에는 이런 걸 가지고 게임도 했지만은 일단 다다 다 설명했어요. 오늘 설명한 것은 소다입니다. 득의 소다에 에, 에, 그렇죠? 어, 어, 그의 소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금방 설명한 추축 양태 소다, 뭐, 뭐, 일것 같습니다.라는 하는 거랑 그고 전문이라는 거. 앞에 예, 설명한 거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전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이, 자 조금 복잡하지만은요 너무 닮았으니까 어, 마 아,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자, 어疲れ様 사마 되시다, 수고하셨습니다.